댄서! 이게 나야! 맛집사랑꾼! 이게 나야! 음. 감성사진! 이게 나야! 인플란서! 이게 나야! 음. 음. 음. 덕질 전문가! 이게 나야! 잠꾸러기 이게 나야 프로쇼핑나 이게 나야 그런데 이런 난 정말 내가 맞을까? 난 나를 더 알고 싶어 사랑하고 싶어 난 대체 누굴까? 날 사랑한다는 건또 뭘까? 쉽지 않은 것 같아 나를 찾는 법, 난 대체 어떤 사람인지 너무 궁금해서 그래서 여기 왔어 그리고 찾았어 새로운 나 함께 빛나는 나 사랑스러운 나더 많이 사랑하는 나 널 만나게 된다. 주님 찾은다. 정말 잘 왔어. 여름 수련해 사랑해. 주님 찾은 너. 사랑해. 다 찾은 나. Loving God, Loving Myself.